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이렇게 PAC를 공유하려고 찾았는데요. 오늘 공유할 PAC는 바로 제가 멤버들, 아니 크루들의 PAC를 만들 때 사용한 베이스 PAC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체 형태만 있는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의 센스를 발휘하여 직접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들기 어렵거 같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이렇게 음.. 부위별로 이름을 설정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안에 잘 넣어주시면 되구요 다운로드 주소는 영상 밑에 설명불에 있습니다 예, 무단 재배포는 절대 금지합니다 절대 절대 안되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알겠으면 예,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레아리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구독 눌러!